인, 안녕하세요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안녕 안녕 숙소에요 어? 들어온다 숙소입니다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지? 왔다 왔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뭐하세요? 뭐하세요? 다들 잘있 나요. 잘계세요 용안 용안용 u n g young, y o u 어? g y o u n 어 y 어, 저녁 먹어야 야식 먹어야죠. young, young, y o u n 거리 o u n g young, 주말인데 뭐 하셨어요? 오늘 치킨? 뭐 했어요? 치킨, 치킨? 오늘 좀 날... 먹어야죠. 오늘 날씨 좋았나? 나가보지 숙소 못 숙소에요 여러분 여기.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개. <웃음> <웃음> 숙소 저희 벽 아름다운 이벽 <웃음> 뭐, 아름다워요. <웃음> 아름다운 달고마달고미 하하 합은 음. 쭈쭈. Jenny's 음. 음. pretty. 저희 각자 인형을 소개해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저부터 해요? 아니요. 아니 아니 링 어, 빠르다빠르다 오스트레일리아. 오. 이제 이번 주도 끝나고 내일은 뭐 하시나요? 내일은 인기 가요를 보는 날이죠. 뭘또 <웃음> 하죠? 올거죠? 오실건가요? 올거죠? 오실거죠? <웃음> 꼭 봐주세요 내일 무대 봐주세요 네. 오. 음. 와 우리 못한다 <웃음> <웃음> 저 독감주자 <독강> 맞았어요 <웃음> 댓글을 읽겠어 여러분 댓글 <웃음> 댓글을 읽을... 음. <웃음> 아니, 여러분 똑같은사를 맞으세요. 태국 팬에게 할말 태국 팬에게 할말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팬에게... <웃음> <웃음> 다음 주에 주간 아이돌, 공방 사수. 어때요 우리 다음 주에 주간 아이들도 나오고 아, 어떻게 나올지 이제 자주 볼것 같군. 맞아요. <웃음> 걱정이 되네요. 꼭챙겨 보세요. 오늘 몇시일어났일어 오늘... 잠깐... 참... <웃음> 오늘은. 시어 오늘은. 뷰시 일어일어났 오늘은. 일어났요일어났어요 미사 일 인형 요여주세요 유니콘 당연히 방사수 <웃음> 화장... 얼인가요 <웃음> 라고 <웃음> 어, <웃음> <웃음> 가짜의 솜씨. h 지금 다들 뭐 하세요? 아, 우리 소통해 봐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웃음> 한번 읽어볼게요. 애교. 질문 애교. 애 애교. 애교, 없습니다. 너무 no 애교. <웃음> <웃음> 아, P P A P 해달래. P P A P. I got the t h n g <목소리> 어떡해. <목소리> 어. 어너 <목소리> 어. <애플 팬. 웃음> 너... 이뻐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저 여기 멍든 거 같아요. 아까 무릎에 찼는데. Hello from l o n 런던 런던 i London. London. London. London. London. <목소리> <Brazil>. 음. <목소리> h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짜장면 먹었어요. 저뭐 먹었지? <웃음> 스콘. 샤브샤브. 네. 샤브샤브 맞아요. 언니랑 같이 샤브샤브 먹었어요. 많이 음. 먹었네, 언니. 비애투. 음. 로제색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리사 이뻐요. 아하. 족발 먹었대요, 누가. 아하. 우와, 족발 먹고 일본어, 싶다. 일본어! 틱! 일본어? 티깽! 아 <웃음> 어, 저도 짜장면 먹었대. 오! 닛나니. 타랜드일랜드본어싫스키 <웃음> 손하트 아나타타치가 가와이, 아, 가와이. 아, 음, 중요 아이돌 촬영 어땠나요? 한두살? 음, 한두살 음. 먹었어요? 아, 아, 저희도 방송을 한번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탕수육. 탕수육 먹었어요 탕수육도 먹고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수능, 응원. 수능 수능 고수능이 <웃음> 나왔다 수능 이팅이팅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정말 다잘될 거예요 잘될 거예요 Unicorns are real y e h Unicorns are real I believe in unicorns 와 댓글이 막 I do o s 재밌다 너무 읽고 싶은데 너무 빠른데 인형 이름 뭐예요 음달고미 이름은 누날이노 누날이 어? 싱가포르 헬로 싱가포르 갑방 써요? <웃음> 저희 갑방 써요 <웃음> 오, 피고 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제 탓이에요 Speak English Hello Hello Hello, Hello. How is everyone doing? 불정말 노래 불러달래 채영아 홍보 시작 우리 사랑의 불나우 리사야 채영이가 엉덩이 때리면 안 아파? 아팠어요 아픈걸로 원래 저도 제니를 때리는 거였거든요 제 손이 매워서 없던 일로 <웃음> 언니 손 진짜 매워요 음... 질문 질문 Ask us questions, guys. 지금 들어왔대. Oh, speak in Australian accent, Rosie. Oh. oh. Hi. Oh, good I'm a y mate. <웃음> <웃음> no. Don't think she's from Australia. Oh, sorry. <웃음> <웃음> <웃음> 멤버들 중에 잠이 제일 많은 멤버 누구예요? 달곰이. <웃음> 달곰이예요. 달곰이 <달곤지요>. 지 맨날 자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speaking Deutsch. Oh, Deutsch? <웃음> Dutch. Dutch. <웃음> 영알못. 영알못이 뭐지? 뭘까? 스키! 음, What is your favorite ice cream? I, um, cream. I personally like milk ice cream. y e h she cream. loves milk. 전 우유. 우유는 Everything 안 o 아해요우유 o 우유. 안 y 아합니다 u y o 우유는 좋아하지 않아요. <웃음> 나도 u 아 o u You. You. 해 o u 아 o 어 서로의 어. 첫인상이 어떤 y o 전 지수 언니 <웃음> 크럼프. 전 크럼프 수업 때 들어서 지선이 크럼프를 너무 잘 쳐서 진짜 너무 신궁했어요. 응? 걸크러시. 응. 크럼프 크럼프 맛있었어. 스페인, 하이 스페인. 독일에 가고 싶어요. 나 스페인 할수어 독일에 올라. 미야모제니 올라. 저 학교에서 스페인어 공부했거든요. Allah. 스케줄 하와이. 없을 때 뭐해요? 숙소에서 놀아요 숙소에서 자요 a 게임이 l d g o 요 d 아요 m e is on. What's up? I'm a r u Hello, Russia. Switzerland. Hello, Speak French. Bonjour. Well, j you. <웃음> 바보 e 보 m a p p e l a b o l 춰주세요 b a b e 는 누가, 누가 B에 맞혀볼까요? 저희 바보입니다. 맞보주세요 <웃음> 맞춰봐요 한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빨라서. 누가 B형일 것 같아요, B. 여러분? 맞춰보세요. B A B O. 와 로제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 다 바보야. <웃음> 바보. 아저 B형이라고요? 제니 언니. 어? 제니. 시험 공부. 빠르다 빠르다. 본봐요. 화이팅 시험 공부 화이팅. 사람. 제니, 제니 지수. 지수. B형 제니 지수. 귀여이. 틀렸습니다. <웃음> 리사 제니 B형. 틀렸습니다. 지수 A형. 와.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웃음> 어 방금 지나갔는데 너빨랐어 다음은 오양은 누굴까? 리사 오! 오! 오! 와! 정답! 우와, <웃음> 정답. 아, 이제 나오는 답이 네 저희 e. 둘이 B형이예요 왜? 네. Yeah. <웃음> 음, 무슨 색이 좋아요? 전 노란색 좋아해요 볼까? 전 보라색 나도 <웃음> 보라색 좋아하는거 같아 <웃음> 채영이가 따라했어요 제 따라했어요 언니는요? 인정 나는 검은색 제니니 검은색! 네 검은색 쉐이드 네, 아닌가요진짜아 색깔은 Black. 아 아니, 아 아니, 마니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아 아니, 다아파아 잠깐 음. 아쉽다 왕따 달곰 리아아유 슬리피? 니아 아니, 슬리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덥습니다룸메 하고 싶은 머리색 있어요? 머리색. 지금 햇기랑. 브뤼셀, 저머니. 제니 언니 귀들어거 보여 주세요. 제니 언니. 오. 제니 언니 보여 주세요. 어, 우리 제니. 야. 야 제니 제니. 앤유 투게. 여기 쪽. 희가 몇신네 리사 어... 한국사람 같은데 리사가 어? 사실 한국사람이에요 <웃음> 맞아요 거의 다 한국사람 되버렸어요 좋아하는 영화 저희 애니메이션 진짜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노래를 행뮤. 다 외울 정도로 라푼데 이제 올라가서 안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 베트남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규장난 할건데 저희 에? 내일 많이 봐주실 거죠? 꼭 My 봐주세요. 꼭. 많이 봐주세요. It's time for our b e <웃음> 방 보여 주세요? 방은 다음 에 어, 음, 음, 음, 음. 프랑스, 프랑스 펜이. 스테이 노래 <웃음> 너무 좋아서하루종일진다요우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꿀잼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꿀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어니다감 진짜 오, 강아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감 <웃음> 안녕하세요. i 이 cute! So cute! New Zealand! I was born there! I w a 이제 이 r n there! I was born t h e 하 e I w 다들 좋은 밤 돼야 돼요 원한 <웃음> 어 차이나 저희 꿈꿔요 가지 마요 가야 어? 해요 안 갈래 갈 아니, 거야 안가갈 거야 안가 가지, 가지 마요 <웃음> <웃음> <웃음> 내일 <웃음> 또올 <웃음> 거예요 걱정, 걱정 마요 음, 이제 가야 돼 학교에서 맨날 불장난 들어요 더 많이 들어주세요 여기저기로 <웃음> 이렇게 크게 틀고 <들고> 뛰어다니세요 <웃음> 저희는 이제 갈것 같아요 내일도 기다릴게요 <웃음> <웃음> 알람 켜셨죠 제가 알람 켜놔라 했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가지마요 어, 스테이 슬플 때 위로가 은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웃음> 이제는 자야 할 시간. 자야 할 시간. 안녕. 응. 내또 응. 응. 만나요. 이번 주 다들 힘드셨죠? 갑자기 우울. <웃음> <웃음> 비지앤, 내가 우울하게 만들었어. 이번 주 다들 <웃음> 수고했어요. 그치? 내일도 샘스. 주말이라는 점. 내일도 아아 있어요. 오늘 모두 꿀잠자고 늦잠자세요. <웃음> 안 돼! 내일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서 인기가요 보셔야죠. 챙겨 <웃음> 저희 <일어나서>. 나온다고요 <웃음> 보고 다시 자요. <웃음> 챙겨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알아요. 열심히 <웃음> 할게요. 화이팅! <내일도. 웃음> 모두 모두 잘 자요. 모두 모두 잘 자요. 잘 자요. 갑자기 들어왔는데 아, 아, 괜찮았나요? 음. Good, to... 잘 자요. 잘 자요. 자, Good night, everyone. We'll see you next time. Nyungo. Nyungo. Oh, y a sweet. Fandina k a t bye. e v e r y o n e Bye. Bye. Bye. y e bye. bye. Bye. Bye. Bye. Bye. y e b e Bye. Bye. Bye. Bye. e b e Bye. e Bye. e Bye. Bye. Bye. Bye. e e y e Bye. Bye. Bye. e e e e